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백나른입니다내 멋대로 마음대로 정하는 시간 내 멋대로 랭킹입니다. 어이 랭킹을 오늘 처음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여러분들 간지 왓아 간지는 일본말이기 때문에 간지가 아닌 멋있는 엠블럼 탑3를 알아볼 건데요 이건 단순히 여러분들 제 주관적인 생각일 만큼 너무 깊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3위 평화주의자 점령전으로만 얻을 수 있는 엠블럼인 평화주의자는 레드팀이 필드에 나오지 않고 블루팀이 메딕을 고른 후에 0대 100으로 승리하면 얻을 수 있는 엠블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평화적이고 이쁜 것 같아요 2위, 팬텀 팬텀은 인간 스킨과 좀비 스킨을 무제한으로 총 1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얻을 수 있는 엠블럼입니다. 개인적으로 오페라의 유령을 좋아해서 거기에 나오는 가면 같아서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1위, 생존왕 생존왕은 생존을 3000번 달성하면 지급되는 엠블럼인데요. 좀비 학살자와 인간 학살자와 다르게 생존왕은 방패 모양으로 가장 인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버의 네버다이 네버다이는 히어로즈 에피소드 3에서 전원이 죽지 않고 클리어하면 얻을 수 있는 엠블럼입니다. 하트가 불타고 있는 이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정말 정말 정말 소유하고 싶은 엠블럼입니다. 아쉽게도 저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 마음대로 간지... 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멋있는 엠블럼 탑3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개인적으로 챔피언, 그리고 랭커 엠블럼을 제외하면 생존항 엠블럼이 너무 탐나네요 와 갖고 싶다 다음번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가시기 바랍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